오? 삐에로 타 삐에로 <웃음> 있었어 그건. 아 그래요? 응. 아니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 없네? 여기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숲 안에? 예, 막... 네, 숲 안에 중간에 진이 고칼로 오시군요 설마 나무 배우 들어가잖아? 어디 입구가 있겠죠? 설마 이거 설명한 사람들 여기안 가봤음 이러는데 근데 안 가봤는데 자꾸 거긴 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도 다 보는 그거 있잖아요. 옵션 아, 거기 건물이 있으니까 아는 거겠지 그 말은 네. 들어갔는데 군부대가 아니고 아까처럼 뭐 연구소, 연구소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웃음> 네. 생체병기 맞... 연구하는 그런 데일 수도 있다 네. 분명히 요 사이에 있는 게 맞거든요 잠깐만요 좀비 신경 쓰지 말고 있어봐요 아 어,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분명히 참 어렵네. 어, 라이트 꺼져 버렸다. 음. 작살났군. 드디어. 그래도 드디어 오래가긴 아니요? 오래간다. 네. 다른 차 같은 진작에 이제 앞에 범퍼 저다 어? 작살나고. 네. 얘는 바가도요. 엔진 그게 손상이 안 떠요. 음. 지금 보니까 엔진이 다른 데부터 있나? 위에 있잖아요. 아... 아, 여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다. 여기가 아니고 내가 딴 데서 돌고 있나? 아닌데 맞는데? 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건가? 일단 학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봐. 네, 예, 학교에서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잖아요. 허허 참 미친 고칼로리 시네 없어진 건가? 또 어, 춤추고 있는지. <웃음> Break dance. 오, 미친 놈을 봤나. Break dance. 이거 뚫고 가야 되나 진짜로 나무를? 힘들게 뚫고 가는데 어. 분명히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막 하수도 뚫고... 뭐 이런 거면은... 아유, 세마중학교... 학교... 야, 학생 많네. 여기... 이야. 장할 것다 바닥에 사람 머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웃음> 여기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한 이쯤 오면은 위치가 보여야 되는데. 응. 어렵다, 어려워. 찾아가기가 또 도서관이고. 저한 뒤에 뭔가 틈이 있긴 한데 어우 오오 여기가 나무가 좀 등성등성 있긴 한데 그니까요 어딘가 입구가 있다는 얘기가 기도 하고 여긴 또 뭐야? 여기또 처음 와보는데 여기 있나? 너무 크게 돌았나? 제발 들어가는 길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넘네 게임이. 걸어서 가야 되나 그냥? 이마트가 있는데 계속, 이마트만 나오는데. 다 열었거든요, 지금? 뭐야? 뭐, 야 뭐, 어어와 일로 못 가네.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참. 뭐, 팍 때리네 이거. 뚫고 가봅시다. 안 되겠다. 어이구... 어이구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스윙님. 야... 이... 뭐 이렇게 끼냐딱 걸레가 되고 와 그래도 여기 지나가네. 야... 에이씨... 되겠다이것도 비명지러 안되겠습니다 여기 먹고 어야씨에 네. 여기 문 바로 열고 바로. 들어가버려 문 열린 열리는거 아닌가? 열린다 들어와요 아, 정 정리해야죠 밖에 다올 텐데. 아 그래? 평소면 또더 많이 몰릴까 싶어서 어쩔 수 없어. 이미 자동차에 억을 끌려서 애들 죄다 몰려. 뛰다, 뛴다, 뛴다, 뛴다. 잠깐, 장전, 장전. 아, 잠깐, 지금, 어, 걸렸어, 걸렸어. 아, 물렸다, 씨. 아, 아, 아, 죽는다. 아, 레, 레, 레, 레, 레, 레, 아, 씨, 또 걸렸어, 씨. 이제 많다. 내가 억으로 끌고 있을 테니까 빨리 잡아주십시오. 잠깐만, 아정 아 계속 걸리네 아, 아. 와. 아 잠깐만. 와한발 쏘면 한발 걸려, 씨. 총 바꿔야 되겠다. 안에 응. 총 있을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 인좀 가볼게요 출혈단 예. 안에 총 있는 걸로 일단 갈아 끼웁시다 안돼 응. 어, 안돼요 그거 계속 걸리는 총 갖고 쏘지말요어 제가 둘다또 전멸할 뻔 했어요 뭐야 왜? 왜래 한이 없나 아닌데 많은데. 어 오, 쉣. 왜왜 왜. 아니, 선생님. 이거는 선 넘었지요. 총을 맞았으면 좀 죽으셔야지. 야, 이거 오자마자 오른손을 뭐냐? 했어요? 응. 아, 저도 너덜너덜합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 <목소리> 오른손 쳐차고또뭐 씨, 빈전 보경 못 쓰겠. 망해버렸어요. 글킴도 아니고 또 찢어짐이에요. 백신 하나 있어요. 찢어짐이 찢어짐. 뜨면 먹으면 돼요. 야가족 장갑 의미 없다. 벗어라. 무겁기만 하다.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물리노. 게임이야 아주 그냥 음, 주변에 있는 건 대충 정리한 거안 그래도 음? 템 꺼내는 거 무거워 갖고 느린데 손을 물어 뿌노 아이 갓겜이야 모드로 추가된 카타나랑 그냥 원래 있던 카타나랑 좀 달라요? 다르죠 수리되냐 안되냐의 차이일겁니다 아... 수리하는데 존나 까다로워요 그냥 카타나가 효율 존나 안나와요 음. 금까지도 별로 먹을만한게 없구나 여기는 똥이 안나오네 오갑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왜왜왜요 아, 간호사님 어이 개깝노랬네 일부러 그러는건가? 롱소드도 있네? 에 롱소드가 더 좋은가? 더 느리네 아니, 무슨... 저것도 아니, 고이세계물도 아니, 고 무슨 로우스도야아 깜짝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탄을 안 꺼내 아아 뒷골 아, 땡겨 탄을 꺼내라 제발 푸시마스터. 푸시마스터로 바꿔야겠다.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지금 들고 있어요? 뭐야, 이거, 이 얘. 오, 깜짝이야. 옆에 창문 뚫렸어요 문 닫혀있어요 아까 한 마리 기어들어온 것 같은데? 아또 겁나 없다 나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나가는게나을것같습니나가나나갑시나나갑시나가나가다주가 나갑시다. <목소리> 오, 나다서다이 새끼. 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 아, 감사합니다. 피가 지금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죽겠는데, 꼬라지가? 아, 죽었어. 아, 어, 안돼! 안돼! 안돼! 3교육 당했어. 아 아또 걸렸어. 잠만 따찌니 시체를 아 또인 또네. 야, 이 계속 와. 아, 오늘 나만 존나게 물리는구나. 아, 총알이 걸려가고, 시, 진짜 들처먹이. 소름 돋아서 말이 안 나온다. 근처에서 살려주겠지. 잠시만. 뭐야, 여기는 어디야, 진짜. 와, 존나 멀리서 살려주는구만. 완전 이렇게 멀어요? 기마 때가 존나게 멀네요. 어. 잠깐만.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좀비가 존나게 몰려오네요. 어. 레전드다. 집에 있는 건 고모리 하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남아라? 혹시 <웃음> 제가 이걸 끌고 그쪽으로 갈까요? 잠깐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무대도 못 찾겠는데. 어? 어디 쪽이지? 아 저쪽이구나 와... <웃음> 소름돋아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걸쳐 저건됐으니까 내가 이걸 타고 아. 이 아이, 초원전 놓고 와서 그런가? 방향전환이 좀잘안 되네. 아 그럼요. 초원전 너무 많은, 원래, 원래 그럽니다. 아이, 너무 많은데, 애들? 태어나도 아파트 옆에서 태어나냐? 여기가... 아까 공항 있는데요. 와 도와서... 멀다. 멀다멀어. 뭐, 띠점이 몇 마리야? 아이고, 죽을 것 같습니까? 벌써부터 핀치입니다. 네? 벌써부터. 죽기 직전이라고요. 야, 어, 점이몇 마리야? 다 5마리 되는 것 같은데, 디점만 와, 그럼 더없데 아, 어,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 이걸?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 얼마나 버벅거리냐. 아 여기 무기 그거네. 뭐야? 여기가 무기상이네요. 아 그래요? 여기 여기 지키고 있어야겠다. 시작부터 또시. 아, 지랄한다. 아. 어. 방향 바꾸십시오. 왜, 왜요? 아로컷 당했습니다. <웃음> 야 다섯 마리가 몰려온 거친 거지. 자, 야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와. 어디인지 보고. 살아나면 말씀하세요. 네. 좀비 존나 많은 데서 태어난 것 같은데. 느낌이 싸해. 밑에입니다. 기근좀 가깝네. 밑으로 오면 됩니다. 밑에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 장박해 있어야겠다. 책이나 읽어야겠다. 너무 무섭다. 저기 아래. 조금 쌓인다 싶으면은 뺏기고 조금 쌓인다 싶으면 뺏기고. <웃음> 야, 선 넘네 게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소총을 쓰실래요? 뭘요? 소총. 소총이 좀더 낫기는. 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탄 겹치면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딴 걸로 뺀 제가 뭐야 사격이 이게 더 높으니까 제가 아마 저격 써도 될거예요응 네, 저격 쓰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저격이 사격 그게 낮을 때는 쓰레기더라고요 아 오바야 오바 일단 책이나 좀 챙기면서 좀 짱박혀 있겠습니다 도저히 밖으로 나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こっちり涼しいな。 네 한동안은 근접무기 써서 물관레벨 좀 올려야 됩니 이게 이건 아님니또 죽는거 아니야 근접 쓰다가? 아.. 이거 장전하다가 자꾸 죽어서 음. 기분이 좀 나빠졌어 책이나 읽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싸리 저처럼 탄창을 여러개 들고 다녀요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비들이 남만 미워해